냠냠 볼 맵게 마포도구 와우 냠냠 내거 순도구지게 만들 거예요 내 레시피는 엄청 쉬워요 꿀 해물 버섯 김치 오 와이스 모델 마이 이거 용용농가 괜찮아요 먹어도 돼 한국에서 이거 있으면 안써 어, uh, 꺼는 이렇게, 저, 저, 저, 저, 저, 저 이렇게 필요해요.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은 이거, 옷는 중요한 자유시럽게 벗어. 이거는 cut off the. 어, <웃음> 됐다. 근데 나 그거 뭐지? 고주 필요했는데 나고주 없어. 이거 거기 고기, 거기도 있고. 양파는 꼭 필요해요. 양파는 없으면은 기니찌개좀 이상해요. 오케이 갔다. 아니 우리 전통한 거 없으니까 이거만 있어요. How do you use this? 마 로케. We gonna put water. 물넣고 이렇게 물나 t w 조금만 two two and a half. Okay, two and a half cup. 아 고추장 있다. 고추장 조금만 넣을게요. 위에서, like this, this 아니 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프서 이렇게 이거게 해서, 이렇게 해이렇 이렇게 해서, 이렇이렇 이렇게 이렇이거이거게 해서, 이렇게 너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 이렇게, 再來呢的腐豆腐 怎麼來? 怎嗯。哇~~ o k 跟那手跟那手緊掌握實術噔 o k s e t t i n g 好飲买係咪买买我买买辣买买 啊~~ 买买买喎你要講你要講做乜定做乜定做乜定嗯辣买啲买买买买好买买买买好买好买买好买买买买买买买买买买我买买买买买买买买买买 와 이거 진짜 맛있어 약간 김치찌개랑 순두부찌개소고 약간 데이팅하는 느낌 like 김치찌개랑 순두부소고 아니 진짜 맛있어 음 약간 파게소 파는거요거처 이거 어, 어떤 물고기 알아요? 아마가오유 이거는 마포두부 근데 돌맵기안 매워요 스파이스 <몇> 스스 <스페셔벌. 몇> <몇> <몇> 치킨 잘 먹겠습니다 야채 많이 먹고이거의 양이 딱 맞았어 와 아니 진짜 맛있어 음, Looks good, right? Try. Look at this I made it, it actually looks, tastes really good I was like surprised 많이 먹네 <바로 pub> It's so nice, right? It's so nice, right? He oh, tells them that it's good. Yeah, it's good. It's good? Yeah, it's not too salty. It it's like so just so it smooth. It looks, smooth, right? Yeah, it looks like it's gonna be really salty, but it's not. Yeah, really he said she says good. The 통산인 개소 i 아마해요. 진짜 맛있어 그래서 많이 먹었어. What's this? 이건 <laughs> 뭐냐? 오, 초콜릿 <sus> 엄 <chocolate cake. sus> 와, 이 <sus> 엄청 커, 미친. 와, 촛불이 엄청 커, 이 커, 미친. 이 엄청 왜이 엄청 커, 미친. 와, 촛왜이엄 엄청 와, 이이 커, 왜이왜 미친. 아우, 이들. 아우, 이들. 아우, 이들. 아우, 이들. 이들. 이들. 아우, 이들. 아이아 응응 그냥 그 음. 음. 초콜릿더 맛있어 초콜렛이 더마있어 초콜렛이 더 맛있어 천둥이 oh 잘먹네나 그냥 먹었어 아이스레몬티 <웃음> 오티아이이크보다더덜 <웃음> <웃음> 달라 So 아 이거 알려드릴게요 만약에 여러분 여기 한국에 가서 여기 선물 사고 싶잖아요 맞지? 그럼면 이런거 선물 사지 말아요 이거, 사, 이거 사주세요 사 이거는 없어요 여기 여기 다살수 있어요 진짜 놀라 이거 엄마 좋아하는 맛이에요 아마도 할머니 할아버지 좋아하는 맛그 맛동산 <목소리> 홍콩 과자 내가 싫어 k 홍콩 과자 Nega, Shiro and h o w h a am I i g Try it, try it, huh? try it. I s h o u l let my parents try it. a t is t y 거 m e e Mmm. m m 妈妈对对对对对好对对人对对对对对媽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定对对对对对对对好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对<笑> 퇴김빵빵퇴김내년 나중에 내일 먹을게요, 윤 Anyways. 내일 보다 안녕. t i r 한국에 언넘아요. 너 꿈에서 만날게요. 이렇게 할게요. <laughs> okay.